안녕하세요. 월배당 다이어리를 제작 중인 웰컴 씨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는 게 날까요? 이렇게 뭐,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어 블로그에도 썼다시피 앞으로 미래에 언제 몇 월에 배당이 들어오는지는 investing.com, dividend.com, 그리고 더 리치 앱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. 월배당 다이어리로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일기처럼 그 날과 티커, 그리고 배당금을 기록을 하면 현재의 배당 상황을 알려줍니다. 현재까지는 네 가지 정도를 알수 있는데요. 배당이 비어있는 월, 그리고 티커별 총합, 그리고 월별 총합,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배당의 총합을 알려줍니다. 그러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어, 먼저 엑셀 파일을 여시면 탭이 두 개가 있는데요. 히스토리와 마이 인포 탭이 있습니다. 어, 일단 마이 인포 탭으로 이동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티커를 적어주시면 돼요. 지금은 스타벅스와 티, AT T, AT&T 그리고 비자 이렇게 적어는데요 이거는 가지고 계신 그 티커로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탭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그 배당을 받은 날 그리고 티커 배당금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스타벅스를 스타벅스를 1 0 달러 받았다 그리고 3월 10일에 스타벅스를 20달러 받았다. 그러면 이렇게만 써주시고 마이 인포에 쇼가면 스타벅스가 1월달, 3월달 이렇게 받았다고 나오죠. 그러면 아까 그알수 있다고 했던 이 배당이 비어있는 월 여기들은 지금 배당이 없는 거고요. 그리고 티커별 총 배당 그리고 월별 총 배당.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배당의 총합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t도, t도, v도 좀 넣어볼까요? 이 스토리에 가서 5월 25일에 t를 100달러 받았다. 그리고 12월 31일에 V를 어 42.5달러 받았다. 이렇게 적으시고, 마인포탭을 가면, T가 5월에 100달러, 비자가 12월에 42.5달러. 그래서, 이렇게 각 항목별로 총합이 나오고요, 알수 있고요, 그리고, 월별로 총합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총 배당의 총합을 할수 있고요. 음. 근데 지금은 세 줄밖에 없죠? 내가 어, 몇, 뭐 주식을 하나 더 어, 매수를 했으면 여기를 아 어,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주식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 줄을 컨트롤 C 해서 그 아래 줄에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구요. 쭉 드래그 하셔서 여기 보면 이 점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지금은 똑같은 항목이 나왔으니까 만약 얘를, 아, 또 뭐가 있죠? 음, 디즈니. 그리고 코카콜라. 이렇게 바꾸시면. 이제 새로운 주식이 추가가 됐죠. 그리고 배당을 이제 받게 되면 이 히스토리에 적어주시면 됩니다. 네. 참 쉽죠? <웃음> 네. 이 해당 엑셀 파일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을게요. 제 블로그로 링크를 해놓을 거예요.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 월배당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월초나 월말마다 배당 히스토리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라고요. 배당 투자가 좀더 즐거워지길 즐거워지길 바랍니다. 더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, 구독, 좋아요, <웃음>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십시오. 안녕